구원이란 무엇인가? 일곱, 일곱 번째 강입니다. 구원과 참된 회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니다서 7장 8절부터 1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입니다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무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 안토니 후크만은 그의 책 《개혁주의 구원론》 중에 회계에 관한 부분에서 회계한 사람과 후회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자기 죄들에 대해 슬퍼했던 두 사람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주님을 부끄럽게도 부인했던 베드로이다. 주를 부인한 후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몇날 후에 예수께서는 그를 사도직에 다시 복귀시키시면서 자기의 양을 기르라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인물은 은3 0냥에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는 것을 보고 그는 스스로 뉘우쳐 이르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했다. 그후 그는 은 30량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달려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두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다. 죄의 용서함과 회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베드로의 회개는 참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회개는 그렇지 못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자기의 죄를 예수께 고백하고 그에게 용서함을 구했다는 증거가 없다.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회개하였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동사형인데 직역하자면 일이 일어난 후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반면에 NIV역은 그는 자책에 사로잡혀 있었다 고 번역하고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하였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 후회만 하였음을 극명하게 대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효한 부르심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지만 누리는 인간편에서는 인간편에서 보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다른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로 성신의 능력으로 변개된 영혼을 가진 자는 죄에서 돌아서며 죄에 대하여 참된 증오심을 느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며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애착을 가진 참된 회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모습을 띄는 자가 있는 반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존엄성을 인식하고 회계를 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하여 가슴 점이 있는 슬픔을 인식하고 회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헌신이 포함된 회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회계는 개인적이며 교회적이지 않고 사적이며 공적이지 않은 거죠. 이론적이고 실천적이지 않은 겁니다.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며 양심의 자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된 생명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관련하여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후회만 반복하다가 끝이 납니다. 신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신앙을 소유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회계의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나 근원이 되지 않지만 구원의 이유나 뿌리가 되지는 않지만 회개를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그 소명을 유효하게 효력있게 할수 있고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화를 덧립는 기초를 이루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가져다주는 그걸 따내기 위한 의식적인 순종행위가 될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는 그의 축복과 상급을 얻을 만한 것을 행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명이나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금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복음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결단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피조물로서 혹은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요청 사역이나 주님의 회개 요청 사역도 다 이런 언약적 의미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재앙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언약의 의무 아래에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자신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안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돌이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 사회는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그 참담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한 자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고 윤리적인 자기 위상을 쌓아가는 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 일시적으로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이의 회계를 요청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다른 이들의 죄악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진정한 회계가 없이 인간적인 윤리가 뛰어난 자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도 이해하지도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삶이 아니고 억지로 무슨 일이든지 하므로 다른, 이들, 다른 이들에게도 강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작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계를 하지 못하게 하며 반복해서 후회하는 삶만 살도록 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계를 경험한 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기독교인의 윤리문제, 그불리한 문제와 바울사도들을 변호하지 못한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우소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아는 거로 그러한 범죄자들의 돌이킴에 대하여 교회에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문제 해결사, 그러니까 상황의 해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선포자로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하면, 성신의 능력으로 돕는 자로서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핵, 화목과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자신이 경험한 회계를 증거하기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범죄자의 죄악을 지적하여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후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제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어, 고린도교회가 세워진 배경 그리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 그리고 본문 이전까지의 논리적인 흐름 그 맥락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부업을 하며 1년 6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적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회심함으로써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대자들의 반대 때문에 그곳을 떠나 수리아로 가려고 갱그레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북쪽 수리아 안디옥의 본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그뒤 에베소로 가서 약 3년가량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5장 1절, 7장 1절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바울과 교회가 서로 서신을 주고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근로의 집사람들이나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을 통하여 어, 이전에 쓴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지금까지 쓴 편지를 곡회한 것과 고린도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전해듣게 됩니다. 예배의 문제 뭐 분쟁 문제 근친상간 문제 성적인 부도덕 문제 주의 만찬 문제 부활 문제 형제간의 소송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다른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고 가슴 아픈 방문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의 권면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근심케 하는 준엄한 편지를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네, 이건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에는 유대에서부터 들어온 방해자들이 진치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특히 유대주의 강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라는 신임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두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였고,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자라 하였으며, 미친 자, 속이는 자, 스스로 천거한 자, 어, 추청장 추천장도 없는 자라고 모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호한 것이고 난해하고 그릇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쓴 편지가 책망과 파멸 그리고 근심케 할 목적으로만 쓰였다고 했으며 바울이 멀리 떠나서는 담대한 것 같지만 몸으로 가까이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보낸 재정적인 도움을 거절한 것이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거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변자가 아니고 거짓 사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리자로 하여금 연보를 걷도록 하여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가까이 지지하게끔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바울을 중상하는 방해자들은 이와 같이 악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의 비난으로 인해 디도는 예루살렘을 위한 고린도교의 연보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후 디도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서 만났습니다. 한편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뒤 바울은 데메드리오 소동을 겪고 그 에베소를 떠나 드루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에 힘씁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난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읽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후 이그나티아도로 그 로마로 가는 길 동과 서를 잇는 길인데요. 그 로마로 가는 길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아마도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으며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썼다는 말이죠. 바울이 디도 편으로 보낸 근심, 근심쾌한 편지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하여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약속했던 연보를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도 첫 번째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을 돌아보아 거짓 사도, 사도와 바울사도와의 차이를 분별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때로는 양을 보호하는 목자와 같이 때로는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다루면서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바울의 논점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하고 나서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부터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행이 고난받는 것은 다 고린도 교우들을 위한 것이며 영원히 예외되신 예스이신 참이신 오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우들을 돕는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들에게 자신이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며 이 사랑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로 그들을 근심케 한 자들이라도 차라리 용서하라고 권합니다. 지나친 근심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속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저희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어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인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한 사역 속에 자신과 및 일행이 그 영광의 직분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새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주의 영광에 이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진리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자신이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자신들이 그들의 종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질그릇에 소유하였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은 장차 큰 영광을 이루는 진검다리인 것을 보인 것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내세에 대한 확신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여 나아간다고, 그들에게 나아간다고 하면서 화목해하는 직분과 그리스도의 사신됨 그리스도의 대사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우들을 권한다고 하면서 그 시대의 구소사적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고귀한 직분이 회방받지 않도록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7장에서 이 거룩한 약속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과 영을 깨끗이 할 것과 자신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사심을 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한 수고와 위로가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의 어려움도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다 해소되고 위로와 기쁨이 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도편으로 준엄하게 꾸짖은 근심쾌한 편지를 상기시킵니다. 거짓, 선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매몰차고 냉정한 동기에서 그들에게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 아버지가 자녀를 돌봄같이 그렇게 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혹은 의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자신의 강력한 처방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듯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7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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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8절에서 말한 후회,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근심케 한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였다 하는 그 말,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받고 있는 성신의 인도가 후회할 정도로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린 교우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것 때문에 아쉬운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바라보고 이내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은 그들에게 쓴 약처럼 느껴질 것이나 그것이 가져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코 후회할 만한 성신의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 편으로 전해들은 그들의 회계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크게 근심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근심케 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았던 것과 적대자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준엄한 책망을 듣고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지하고 거짓 주장자들에 대항하여 바울을 변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다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신과 세상 근심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근심을 한다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근심이 공로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후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근심이 큰 슬픔을 가져오기도 하고 깊은 근심을 가져오도록 하기는 하지만 죄와 결정적인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 근심을 고린도 교우들이 하지 않도록 바랐습니다. 사실 바울은 재차 그곳을 방문하게 될때 하나님의 권위로 엄하게 책망할 것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근심케 한 편지, 그것을 보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의 근심은 세상의 기쁨을 더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 찾아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성도들의 마음을, 거짓 성도들의 근심을 알아서 경외심이 없는, 허영의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상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조장했던 것입니다. 속이 비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부허한 종교적 심정을 유발시켜 누리지도 못할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강작하였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위 축복인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도록 유도하며 자신들은 그들 위해 군림하였습니다. 또 저들은 듣는 자들의 특성을 잘 알아서 그들의 배를 부드럽게 긁어줄 메시지만을 제공하였습니다. 결코 그들을 찌르는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항시 부드럽게 넘어가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에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아픔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치료약을 제공하였습니다. 슬픈, 슬픈 상황 속에서는 전혀 가질 수 없는 세상적 기쁨의 한계를 알고 슬픔 속에서라도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책망에 대하여 그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들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죄인이라도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로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깊은 근심에 빠지지 않을 경우 그는 결단코 주님께 돌아설수 없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경험하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킴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생케 하신 사역이 전제된다면 마땅히 이런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믿는 자 안에 마음의 변화를 주셨다면 의뢰,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라도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현실에 직면하여 놀라고 그것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게 될 정도로 우리 내면의 왜곡됨을 알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회계란 그저 방담, 테이블턱, 생각나는 대로 거리낌 없이 그냥 말하는 것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참된 회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의의 아래에 숨을 수 있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회개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교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의의 가운데에서 행위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계는 죄인의 영혼 내에 완전한 변화가 있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회계에 따른 유익한 결과를 묘사합니다. 이로써, 이로써 교인들 고린도 교우들의 회계가 입증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의 책망어린 편지는 고린도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을 하게 하였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만일의 그 편지가 저들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안았다면 아마 그로말미암는 문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감정은 더 고조되었을 것이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가 이 세상에 있는 사회보다 더 살벌한 모습을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편지를 그쓴 목적대로 간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거룩한 근심으로 의로운 분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사모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입게 되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불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유감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아주 갈라서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회개는 그릇된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장래 문제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보건대, 과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자기의 죄짐을 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인이 죄인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가져야 그 결과가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지한 관심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불만을 품을 일이 뭐가 있으며 따라서 간절하게 사모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웃음> 회개는 정치적 전향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사탄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이켜 옛 지배를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는 자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오로지 그분의 다스림만 기대하며 그분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고 나아갑니다. 바울은 진리의 빛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자기 결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위치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인 진정한 회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우들 중 문제 있는 자들을 대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강작을 하여 교우들을 종 삼으려고 하지 않고 매사에 어떠한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성신을 의지하여 본을 보이며 그들을 돕는 자로서 영적 아버지와 같이 일하였음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옛 생활을 후회하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된 자들이 주변에서 자기를 조장해도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성을 발휘하여 책망어린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들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자신의 미친 것을 모르는 자는 그저 후회나 할뿐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결단코 할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정체성을 흐려놓습니다. 다 같이